스타를 뺏겨가지고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싸움을 누구야황금물로두개 뭐야 이 친구 황금물로두 개였어? 죽어 뭐, 임마 오! 어머, 근데 이 이거 스 어, <목소리가> 어손 율이요, 어못 샀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준네 샌드 그냥 100입니다. 이게 황금 원래는 당연히 해적 덱인데, 해명이 현한 상태에서, 황금 무르가 나오면서 불안있고 체제전환을 해도 될것같아 그래서 과감한 체제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겼다 그리고 불안을 팔고 아직까지 저게 있기 때문에 얘 죽여야 된다. 아아 아, 이런 못 죽일 가능성이 좀 생기는데, 근데 아직도 죽일 수 있거든. 아야 산타 너무 안 좋다 이거 졌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진게 아니고 이건 조졌다. 야 잠깐만. 야한타 너무 안 좋은데? 야 졌는데? 바라유빈거 보니 정령으로 활이 근데 이건 1가 맞다. 자리 조금 이상하다. 뭐 하고 있어? 악마도 아니고 도발도 아니고. 오. 아 뭐야 이게. 아 정말. 갈날 진짜 싫어. 아뭔 개소리야 이게. 아. 어 우리도 갈날. 오상갈날 말잘 못했어. 사실 갈날 좋아해. 갈날 사랑해. <웃음> 어말잘 못했다. 갈날 좋아해. 사랑해 고잉메리오. 월방은 너무 좋지. 아 이거 약간 안하는게 나왔네 한칸 몇장이야 몇장인지 모르겠네 아니, 대체 엘리자? 오오오오오 나왔어, 나왔어. 엘리자, 한급까지 나왔어. 아, 저랑이였는데, 사람도 와. 얘못 이긴다, 얘. 아닌가? 오히려, 오히려 스탯이 너무 세서 이득인가? 일단 보자. 무한으로 나오거든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무한으로 나와 진짜 무한으로 나와. 이거 이길 수 있나? 뒤로, 뒤로 빠져서 갑자기. 또또좀 또 지랄 나왔다. 앞에 못차리가 나. 아니씨, 아니씨, 뭐야? 뭐야? 또또 멀룩들 오, 뭐야? 또원 컵네. 또 멀력들 원 컵네. 아, 오씨. 뭐야? 이 메커니즘 뭐야? 아왜 갑자기 뒤에서 나오고, 갑자기 앞에서 나오고?